어제 합정역을 지나가는데 왕자님 홍보 영상이 있어 급하게 촬영해 봤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동안 이태훈 참사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트롯왕자 정동원도 활동을 시작해야죠 오늘은 가수 정동원 함께 아름다운 가을산 오르고 싶은 스타 1위 등극 소식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함께 아름다운 가을산을 오르고 싶은 스타 1위에 등극했다. 익사이팅 DC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함께 아름다운 가을산을 오르고 싶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했다. 이 투표에서 정동원은 32,658표 49.85%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정동원의 매력 키워드는 가창력을 자랑하는 파란만장한 화려해진 흥이 넘치는 흥부자인 열정이 가득한 기가 넘치는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동원은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신곡 사내를 발표한다. 이번 신곡 사내는 꽃도령 정동원의 이미지가 강하다. 어연한 사내로 나타날 정동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동원은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동원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 성탄총동원 2호는 12월 24에서 25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진행된다. 작년 성탄 총동원에 이어 이번에도 열광적인 무대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